자, 성신병원이고요. 바로 가보겠습니다. <웃음> 오케이 무이 발견했고요. 맞죠? 안녕, 베이비. 나 오십프로 가주고 일단 한대 맞고 시작하겠는데? 아근 습기 나 존나 잘 만드네 근데 자도치자이건는 어. 30% 채워가지고 지나가도록 해주고 아, 우리... <웃음> 와, 나 우리 와 습기 존나 어... 잘 만드네 진짜 뭐지? 얘도 못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얘가 삼댁이랑 같이 뷰오하는 친구인데 그냥 벌거지나버리네 나 진짜 괴물인가봐 포치타 어? 지금, 애들이 날 무서워할수록 힘이 더 강해지거든요. 예, 네, 지금. <웃음> 아, 체인소맨 진짜. 어제, 어제 체인소맨 많이 봐가지고. 네. 공패의 격! 아, 까비. 와, 줄서 커보는 거 봐라, 저거. 아, 뭐, 안 되죠. 예. 네. 해독 견제 해줍니다 꼼꼼하게 자 이거는 병원 안쪽에 들어가는 거 막으면 되기 때문에 스키 이렇게 만들게요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구하면 나야 이득이지 길막 해주고 평타 아 까비 선재 따라갈게요 삼색 맞고 나 쓰러질 것 같은데 괜찮아 버텨 어텨. 버텨야해 들어갑니다 돌진 이야, 아직 안찼네 <웃음> 아 죽었다 이거 자 회수해주고 마무리 으음. 웃고요 골상 앞으로 뛰어오니까 대충 듣는 척 해가지고 견제해줘야 합니다 으음. 대가리 한 음 <놀라> 날려주고 묶어줍니다.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야스가 그 무기 카운터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네, 장면이죠. 오르골 사라지고 묶어줍니다. 반쪽으로 끌어 와죠. 이 미로 쪽에서 듣기 떨리니까 오른쪽으로 던져가지고, 어, 중앙으로 빠지는 거 견제해줍니다. 용병 한대막 맞을 수 밖에 없죠 이거는 <웃음> 어차피 스키 구역이기 때문에 어? 맞을 수 밖에 없죠 일로 와야지 뭐 어디 갈라고 그냥 너는 도망갈 수가 없어 친구야 나 도망갈 수가 없다니까 도망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아프게 맞는거야 아까 한대 맞았으면 그냥 곧게 갔잖아 아 진짜로? 어 막아비 그거함 그거함 그거함 그거함 그건 그광 그광 그 이거 이러면 되지롱 <웃음> 흥분되 있는데도 굳이 안쓰죠 아 흥분 있구나 나아야나 아. 선경 선경 선견 선견 아씨 발음이 안돼 선견 지명 오셨다 <웃음> 발음 안되는거 존내웃기돼자나기서 옵니다 자둘수는 어차피 크게 와야하기 때문에 들어왔을때 스키 올라왔을때 해소합니다 아마 플레이도있을거예요 지금 어쥐 됐다 자 여기서 한번 채워주고 아 지금 그냥! 마무리시켜주면 됩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용병까지 마무리시켜줄까요 아 이거 놀기 하자 막판인데 뭘길를 해야지 뭐 어떻게 할거야 얘들아 창작강 있다. 향수 들어가서 오스에 채워준 다음에 아, <웃음> 안 되면은 한번더 하고. 근 향수가 어차피 그거라 돌아가기 전에 그거 아닌가? <웃음> 어 뭐야 안 들어갔네. 지을 마무리 시켜줍시다. 줄사가 일어나긴 하는데 나는 저거 삼색맞기 싫거든 어 나이스 아 이렇게 가야겠다 너어라가면 <웃음> 끊긴다 어, 뭐야 어 무이 발견 의도치 않은 무의발견 조아 음. 이렇게 왔다리 갓다리 해주면은 <웃음> 빠질 수 밖에 이거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스기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하면은 습기가 안 생기거든. 그때 던져요. 그리고 잡습니다. <웃음> 안쪽으로 동그라미 지면서 들어가면은 동그라미 생기기 때문에 습기를 해수를 못 해요. 그런 약간 그게 있습니다. 아 골상이도 있네. 뭐야 이거? 아 고기다구나. 좋다. 응? 뭔가 빨간점을 봤는데? <웃음> 야너 구출 올거잖아 용병아 <웃음> 용병아! 어 안올리가 없지 잠깐만 용병아 안올리가 없잖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안오는게 이상하지? 내가 너무 방심했다 딱 봐도 오는 건데. 한번 채우고. 올 때. 나무리 아, 불전제. 어, 까먹지 말고, 이런 거. 불전제도 무조건 채우고요. 하고 안 하고가 나중에 사이가 커가지고. <웃음> 야, 타이밍 까비요. 잘했는데. 나이스, 공속이 너무 빠르지. 어쩔 수 없다. 일어나고 <웃음> 골성국수입니다. 잘 빠졌기 때문에. 응. 용병 온다. 기칠때해소요칠거 같을 때 50번 떱다 나고 왼쪽으로 던지고 앞으로 쭉그 다음에 회소하는척 지금 어허야 좋네 왼쪽 오른쪽으로 던지고. 아. 녹바쿠, <웃음> 예. 네. <웃음> 가브리가무리야 근데 이번 판에 습기 활용을 진짜 잘했다. 리가